양야던 땅태던, 하태던... 야 왜, 오빠 비 맞은 망고처럼 벌벌 떨면서 지러오고... 그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아 <아니>, 무슨 일인데? <웃음> 그게 사실은... 댕댕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아빠 몰래 아빠 지갑에서 3만원 수축해서 빌려줬거든 <웃음> 어떡하지? 아빠가 알면 나를 부셔버릴 텐데요! 3만원이나? 어쩔 수 없잖아! 나의 소울메이트 댕댕이의 부탁인데! 겨우 3만원이니까 모르시겠지? 어딜 리가있겠어 아빠 한달 용돈이 20만 원인데, 어... 거기다 지가 월말이고, 애초에 지갑에 든 돈이 얼마 없었을 텐데, 3만 원이랑 숨차는값 어떻게 모르겠어. 지금 쯤 눈치채시고, 오빠 뿌셔버릴 준비하고 계실까? <웃음> <웃음> 요루야 혹시 리아 집에 있니? 어? 어? 응, 어, 음, 있는데? 지금 아빠 집에 다 와가니까 어디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어! 아빠 지금 간다! 어? 어? 아이고 됐다 <웃음> 뭐야 아빠야? <웃음> 오빠 큰일 났다 아빠 지금 오고 계신데 어? 어? 어? 뭐, 어하지어떡해 나, 어떡해 어떻게, 다나먼 어떻게, 갈게 어떻게, 이 자식 어디갔어아 방금 나게어데뭐어갔다고어디나어는데어떻이어의 <웃음> 자식 어 감히 아빠 지갑을 손는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부셔버릴 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녀석이 어딨어! 오늘 저녁은 비빔밥이에요 많이 먹어요 우리 가족들 와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녀석 연락 없었어? 음... 글쎄요 아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 온거 같은데 아 그래 여보 요르루 리아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알겠지? 누구든지 리아를 감싸주고 숨겨주고 그러는 거 보이면 아주 같이 부셔버릴 거야 알겠어! 아, 알았어요 음. 아, 알았어요 그나저나 아까 낮부터 눈이 아파 죽겠네 어우, 눈병이 우와. 걸렸나? 아우, 눈이 빨갛고 아까부터 낮부터 일하는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요? 내일 나랑 병원 한번 가봐요 쉬는 날에 다녀오면 좋잖아요? 어우, 그래 그러지 뭐 여기야 이거, 서 엄마, 먹을 주래. 져왔 어, 엄마가 가져다주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먹고, 먹기나 빨리 먹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야야 어? 어. 야야 여기 우유도 같이 먹어 목맥힐까막 가져왔어 아이 어, 엄마였잖아 고마워요 여름이라 많이 습할텐데 여기 계속 있을거야? 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나저나 넌 어쩌겠다고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 너희 아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데. 아유, 아유,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나면 화가 좀 가라앉으시겠죠. 음? 어, 여보! 뭐야 이 시간에? 왜다들 창고에 있어? 아.. 여보.. 아, 그게.. 음.. 어? 뭐야? 저기.. 밥그릇이 있는데? 저거 뭐야? 아.. 아.. 크게 음.. 당신 그리고 요르르! 설마.. 여기서 리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지? 응? 어둘다 수상한데? 니네 아녀석 어딨어? 아, 아니 아빠 내가 배고프다 해서 엄마가 몰래 가져다 줄 거야 어? 아니 저 밥그릇이 왜 근데 창고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도 먹지? 수상한데? 아이 어, 그..그..그..그..그게.. 그, 그, 그, 당신! 어, 얼마 전에 요리가 다이어트 시작할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해요? 음..그러긴 했지 요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여기서 뭔래 아... 간식 먹는 게 부끄러웠나봐요 그래서 창고에서 몰래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맞아더라고요 아유 빨리 나가요 우리 병원 가야지 병원 나가 나가 나가 아빠 병원 가셨다면서 엄마가 문자로 이야기해줬어 얘가신대좀 no. 예, 돼서 슬슬 오실때 했거든 올 거면 진짜 거지 아니 잠시만요 늦게 확인했어 아뭐 뭐, 먹을 거없나어야그 케이크 내거 아니야? 흠 어쩔 티비 일찍 일어난 사람이 케이크를 차지하는 법이야 어? 어 내가 먹을래 내가 아, 먹을 거야 지금 데 아, 안 먹으면 내가 이제 먹어야 돼 진짜 한대 먹여주고 싶네 주먹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이고아 여보 조심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어후. 아빠 왜 그래? 어. 너희 아빠 눈에 연구를 많이 발라가지고 앞이 잘안 보인대.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아 답답해 죽겠네. 아이씨. 근데 잠깐. 어? 이거 리아야 리아가 있는 거 같았는데. 어이 너 잘못 봤나? 음, 이상하다. 아, 아직 친구 집에서 안 왔어. 그래? 아, 어쨌든 간에 리아 녀석!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알겠어? 어, 아, 앞이안 보여 가지고. 어유. 가요. 위에서. 아유. 아, 나 부딪혔어. 부딪혔어. 어 아, 여보. 아유. 끌고 가줘앞이안 보여서 그래.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휴.. 다행이야 마침 아빠가 눈이 안좋으셔서 살았네 오빠는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다행이라니 근데.. 진짜 운이 좋긴 하네? 응응, 응응. 아이고 이거.. 눈이 안 떠지고 앞이 뿌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네 아휴.. 이거 몇 시간 후에는.. 보인다고 했지만.. 네. 아 너무 답답해 아 <웃음> 뭐야 리아 녀석 웃음소리 아니야? 이 녀석이 설마 들어왔나? 아이씨... 아이 앞이 보여야지 아이 아이씨... 어, 어... 리아 이 녀석이 들어왔어 분명... 아이씨... <목소리> 아이아 이거 이 완전 이득이잖아! 무릎 패스로 날타 패스로 따다 이거 완전 뭐야? 아이 시끄러워 좀조용 게임해 아빠한테 지키면 어떡하려고 아이 괜찮 괜찮 어차피 아빠 앞안보이어나 못잡음 수고수고 아, 아, 아. 야 김야! 너 여기 있지? 웃는 소리 다 들었어? 어딨어 어디 있어. 이 녀석 아빠가 앞이 안보인다고? 분명히 들어왔을 땐데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 잡았다 어. 아이고, 아이고, 벽이잖아. 어? 아이 아무도 없나? 음, 응. 음, 잡았다, 요놈! 신작 어? 나야, 어, 아빠! 어, 어, 어, 뭐? 아유, 어. 아, 나라고자. 아빠 때 요루루. 어, 요, 요루루? 그래, 너야. 음, 그래, 그래, 어휴. 근데, 요루루, 요루야? 너 언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아, 크지 않았는데, 얼굴이. 음... 아, 아, 아빠, 나 성장기잖아. 성장기면 뭐 얼굴도 길어지고, 그래. 음, 그래? 음. 아, 왜 이래, 아빠? 이껏, 야. 아, 어, 어, 어, 그래, 그래. 후. 음. 음.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 어이 총으로 니가 있을만한 곳을 쏴버려야겠다. 여기 있나? 어이 녀석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오이 마취총으로 니가 기절했으면,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꼭꼭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아아파왜 그래? 아 미안 미안. 아 요루루가 있었구나. 아여기 없나 보다. 아이 이 녀석. 어디 있는 거야? 아야! 아이씨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우. 여기가 이쯤이니까 음, 여기가 부엌이다! 아유! 아유 여보!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음 그냥 물한잔 하려고 왔지 음 조심히 먹어요. 조심히. 아 여기 커비 여기 있었지? 어 요쯤에 있었으니까 됐다. 불하자 먹어볼까? 응나응나응 나. 난왜 내려왔어 너는? 응음 간식 시간 때려 내려, 때려 왔죠. 응응 음, 응. 음, 음. 여보 물다 마셨어요? 얼른 마셔요. 응자음 음, 고마워. 음. 방귀 소리가 들렸어! 방귀 소리가! 이 방귀 소리는 이렇게 큰 방귀를 낄 사람은 리아밖에 없는데? 어이 어, 녀석 여기 분명 있어 분명 리아가 이 거치란에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보! 어? 여보! 나예요 나 뭐? 내가 방귀 꼈다고 내가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 그.. 그래? 너무 냄새가 심한데? 이거 리아 방구인데? 이렇게 똥방귀 냄새가 날 일이가 없는데? 우리 여보가? 어, 그래 속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 미안해요 음. 아니야아니냐 아, 냄새가 너무 심하다 어, 난 저녁 시간까지 잠이나 좀 잘게 음. 아,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요 어. 아니 뭐 스컹크야 뭐야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ふぅーむーた 아, 여보, 일어났어요? 어? 아, 저녁 거의 다 돼서 슬슬 깨우려던 참인데 아, 이쪽으로 와요 여기 앉아요 음, 음. 아, 망고랑 산책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우리 딸 수고했어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해 네, 싱크대에서 손 씻어야겠다 음, 여보! 어유 응? 리아 녀석 아직 집에 안 왔지? 몰라 친구 집에서 하루 더 자고 온다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우루야 리아가 너한테 다른 연락은 없었고? 어, 모르겠는데요. 에아 음... 다들 빨리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이상하네 리아 녀석이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로루야 진짜 너희 오빠 어디 있는지 몰라? 아, 모른다니까요 음 그래? 그럼 니네 옆에서 저밥 처먹고 있는 애는 누군데? 아니 몰라 모르... 네? 음 오늘 밥은 식빵이네 안에 이렇게 옥수수 크림이 잔뜩 들어간 아주 잘 보여 선명하게 너무 잘 보인다 응? 리아 얼굴은 땀을 너무 흘리는데?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여보 여 벌써 눈이 보여요? 잘 어허. 됐다 어 너무 잘 보여 어. 리아 녀석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다 보이네 어. 다 보여 너놈 논자 식이 녀석 너는 진짜 죽었다씨 어... 아아아이 어... 어아아아어 녀석 진짜! 어어어어 도망쳐! 어 아아 안녕! <목소리도>